위탁으로 여러분들이 쇼핑몰을 시작을 하셔서 또는 제 사이트에 있는 상품을 등록 하셔가지고 쇼핑몰 운영을 한다 그러시면은 마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하지만 재고랑 배송은 하지 않는다 라는 가장 큰 이점을 갖고 있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이 위탁도매라고 하는 것을 진행을 하다 보면 가장 크게 많이 느끼실 부분이 뭐냐면 뭐야 이 상품 도매에서 내가 받아가지고 하는 가격보다 네이버가 더 싸잖아 뭐야 쿠팡이 더 싸잖아 이런 일들이 되게 허다하게 많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위탁 도매 업자로서 가져야 되는 마인드 자체가 좀 달라야 돼요 여러분들이 위탁 도매 판매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최대한 영업을 잘하는 영업사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고객들이 검색할 만한 세부 키워드 황금 키워드를 최대한 많이 찾아 가지고 여러분들의 상품명을 작명을 해주시고 그 상품명을 이용을 해서 판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고객들이 들어올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서 상품 노로을 하는 한마디로 위탁 도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때 연습을 하기 위해서 본격적인 게 아니라 연습을 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형태다. 내가 재고도 없고 배송도 안 하고 상세페이지도 안 만들어도 된다라는 이런 부분으로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업하시는 것이 바로 이 위탁 도매라는 거지. 인거죠. 그래서 연습하는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자본금은요. 어, 월 100만원이라고 제가 잡아놨는데 이거는 100만원치 내가 도매상품을 구매를 해서 만약에 150만원어치 매출이 발생했다. 그럼 50만원의 이득이 생기는거죠. 그래서 내가 판만큼 이 투자금이 들어가는 게 위탁 도매예요. 그러니까 많이 올리고 많이 팔리면은 당연히 많이 벌릴 테니까 그만큼의 자본금은 필요하겠죠. 또 근데 신용카드로 결제가 또 가능하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놓으시게 되면은 어 신용카드 결제가 뭐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어쓴거 다음 달뭐 15일 뭐 이런 식으로 결제가 되고 뭐 5일 결제가 이렇게 되고 하니까 자금이 돌아가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매 사입이라고 하는 거는, 위탁도매를 하시면서 제일 많이 느끼게 되시는 부분이 뭐냐면, 사실 위탁도매로도 충분히 월에 200에서 300만원 정도는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위탁도매 중에서도 제가 직접 컨택을 하는 위탁도매가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필기노트님이에요. 그 예를 들어서 손오공이라고 하는 그 아동 장난감 그 제조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손오공에서 나오는 미미 어, 인형을 팔고 싶습니다. 저에게 위탁도매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 필기노트님 이름마저도 너무 멋있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위탁도매를 드릴게요. 가격은 이걸로 해가지고 드리고 상품이 판매가 될 때마다 저희한테 어, 발주사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연락이 오면은 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우리가 이렇게 계약이 됐으니 몇시까지 제가 발주사를 보내드릴 테니 이 해당하는 상품은 저랑 계약한 이 가격으로 해가지고 어 상품을 어 공급을 해주시는 걸로 하시죠 저는 대신 재고는 갖고 있지 않고 판매되는 거를 한 달에 한 번씩 대금을 입금하는 방식이나 그날 주문 들어온 걸 그때그때 그때 바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계약을 할수 있는 게 다이렉트 위탁 도매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런 다이렉트 위탁 도매라 하시면서 최대한 많은 업체들을 늘려주시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그럼 이런 다이렉트 도매 업체들은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팔고 싶은 물건이 있어요. 그러면 이 팔고 싶은 물건을 보시면 은뒤쪽 라벨이 있죠. 이 라벨을 보고 전화를 하라는 얘기는 진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제조사들은 어 대부분 크게 크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소량으로는 안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소량으로는 주지 않으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찾아볼 때가 어디냐면 네이버의 최저가 최저가로 판매하고 있는 업체 위에서 세곳을 찔러서 전화를 해보는거예요 세네 곳을 찔러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이상품 나도 위탁으로 받아가지고 팔수 있겠냐 이런 것들을 전화해가지고 물어보는거죠 사실 저도 그 전화 되게 많이 받았어요 내게 놀랍게도 전화가 되게 많이 와가지고 안준다고 했지만 <웃음> 어,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거래처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좋아요. 제가 그래서 자꾸 온라인 사업도 다 결국은 인맥 싸움이다라고 이야기를 자꾸 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내가 판매를 하고 싶은 상품에 대해가지고 적극성을 띄면서 물건을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분들, 발품을 팔고 떠나는 이런 적극적인 분들이 위탁 도매로도 돈을 꽤 많이 버실 수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재고도 내가 확보하진 않지만 거래처 자체가 규모가 있는 거래처와 함께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도매 사이트가 아니라 도매처, 도매회사 또는 어그이 제조사 들과 다이렉트로 연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해당하는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물건 받아오는 거기 때문에 공급이 훨씬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죠.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되게 좋아하는 도매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에서 상품 주문이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그 사이트에 품절이 돼요. 그래서 그 도매 회사의 재고가 얼마만큼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위탁 도매의 가장 큰 단점은 품절이 잦다. 어쩌다가 내 상품 주문 들어왔는데 아 드디어 나에게 상품 주문이 한번 들어왔구만 너무 행복해 라고 했는데 어 상품이 없어 도매회사에 그러면은 그 해당한 상품을 또 우리도 구매 취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얼, 어 이게 얼마 만에 들어왔는 상품 주문인데 그래서 이런 슬픈 일들로 생길 수 있는 게 위탁도매이기도 해요 특히 위탁도매 사이트를 이용한 경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힘들다 나는 정말 어, 위탁도매한테 휘둘리기 싫어 이제는 나만의 상품을 개발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도매사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영님 이런 것들이 좀 어렵다 라고 하신다고 하면 관계성을 맺는 것들 뭐 이렇게 좀 하는 것들이 좀 어렵다 라고 하신다면 차라리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이런데 나가보시거나 하셔가지고 물건을 가지고 와서 판매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근데 사입을 해오는 거기 때문에 재고도 어느정도 필요하게 되고 배송도 직접 해야 된다라는 이런 부분도 들어가고 초비자본금은 어느정도 이렇게 사오는 만큼 조금 소모되기는 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도매에 사입을 해가지고 직접 배송을 하거나 어 해당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도 초기 투자금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가 내 상품 직접 포장해서 보내는 거를 좀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쪽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해외구매대행이라는 거는 위탁도매와 비슷한데 어 우리가 위탁도매 사이트가 한국에 있다라고 한다면 해외구매대행이라는 거는 해외 사이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 구, 물건을 대신 구매해서 보내는 거죠. 그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배송 대행지를 이용해줘야 되고 그 외의 나라에서는 음, 각각의 사이트에서 바로 한국까지 오시는 오는 경우들도 있고 가끔은 어, 그 해당하는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배송 대행지를 써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불량이나 어, 고객이 단순 변심인 경우에 해당하는 나라로 되돌려 보내기가 좀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판매자가 이 상품을 떠안아야 되는 이런 것들은 하이리스크가 좀 들어가게 되는 게 있죠. 근데 어 하이리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해외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쓰겠다라고 하는 고객들은 일반적으로 국내에는 없는 상품 어떻게 해서는 구해가지고 써보겠어 라고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서 사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은 높게 가격을 불러도 고객들의 구매 전환이 좀 일어나는 부분이 좀 있다라는 걸 보시면 돼요. 비싼 걸 파시면은 자본금도 많이 들고요. 싼걸 파시면은 자본금도 적게 듭니다. 저희는 얼마 전에 팔린 게 100만원짜리 헬멧이 팔렸는데, 그 100만원짜리 헬멧이 팔렸으니까 100만원이 있어야 그 물건을 살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자본금은 그런 어, 비싼 거를 판매할수록 자본금이 좀 많이 든다 자금 회전은 좀 늦어요 자금 회전은 거의 60일 정도 정산에 대한 부분이 좀 들어간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음. 어느 정도 시드가 해외 구매 대행은 조금은 필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품 개발이라는 거는 내가 직접 개발해가지고 제품 만들어서 어 판매하는 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수제품으로 개발해가지고 하시는 경우 있죠. 예를 들어서 요즘에 돈풍선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돈풍선 같은 경우에는 풍선 을 부는 뭐 기계도 있어야 되고 풍선도 사와야 되고 그 안에 레터링하는 프린트기도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많이 주문이 들어오면 은어 그만큼 많이 만들어서 팔아야 되니까 문제도 있지만 어안 팔리면은 어안 팔리는 대로 또 문제가 돈을 못 버니까 문제가 또 되기도 하죠 그리고 개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시드머니가 한 2억 정도 이상 있었을 때어 마진율 한 70% 정도 되는 상품을 개발해 가지고 판매할 때 마케팅에 적어도 어 판매 금액에 음 내가 만원에 판다면 한 상품 하나당 3,000원의 광고비는 쓸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인 경우에 개발하시라고 좀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자면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상품 소싱의 형태에 따라 가지고 운영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자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진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는데 이때 여러분들 위탁 도매처 찾기 되게 어려우실 거고 도매처 찾기가 되게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